그럼 손님 오시였됩 очку let it e e s t a u n 꺼는데 난니 고정이가 네 너무나 아, 진 가질 수 없는 거. 손님 오이 어디 가셨어. 감열하다가 아. 될까? 괜찮아? i mean I won't p r o 아오케어아그지금안 추워서 너무 좋아. 심장해. 왜, 심장해? 왜, 심장해? 왜. 나나 진짜. 그 신기한 진짜 애들 진짜 거의 안 나오거든. 나오도 안나오 봄미 언니가 야난 입고 눈이 크잖아 야 예쁘지? 어? 예쁘잖아 야 니한씨 눈이 지야 그거 얼마이쁜건데 어? 조금만 부피가 작았으면 예뻤을텐데 감아가는거야 실패? 실패 실패! 야 근데 니가 입은거 왜이렇게 커보여? 내가 입을냐? 혹다들어거 <웃음> <하나, 둘, 넷 웃음> <둘, 넷>. <웃음> 봐. 어디? 따라라라따뚜다루따라따라다라 따라다닥따라 왜다닥 어? 라다닥다안된라 거짓말 이렇게라도 찍자. 라 따라다닥따라 따라다닥따라 따라다요따라 아니, 귀엽지 않나? 음, 야, 근데 평소에 신기가 이쁘겠다굽 어. 있는 거보다 낮은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나는 노벨 모션. 그지. 짠. 딱 아, 근데 저 베이지도 예쁠 것 같아, 연한 거. 어. 니랑 은잘 어울릴 것 같은데? 첫번째에파이더죽키리하고새우주키 상큼하게 레몬제스트 뿌려주고아래오키가 뜨거울 수있다 새우 아... 새우를 어가기전단그새 아마 지금 남아있는 중심하데새우살이랑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어... 어... 그러니까...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활용어지뭐 이런 제 맛있겠다 뒤 쪽이나 주네 응. 한쪽 쪽으로 저 가격 받으면 맞아야 되는 거야 아이스크림까지 해서 9,000원? 응. 제가 한 마리 은소거해 주세요 <웃음> <웃음> 어머머 음. 야 만방 음. 만방 <웃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나무 많이 물어남은남은 엄청 많이 볼었어 <웃음> 있고. <웃음> <웃음> <웃음>